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영상 올려봅니다. 요즘에는 만세력에 십성이 나와 있어서 그걸 보고 자기가 어떤 십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어좀 간과했는데 아 이거 찾는 법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성을 찾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우리 오행의 특징도 알아야 되지만 오행이 어떻게 작용을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의해서 십성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자평진전, 음, 이것을 텍스트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음량과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십성이라는 구분, 이런 구분을 가지게 되고 이것으로 이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행의 작용을 먼저 좀 알고 또 십성을 찾도록 해볼 텐데요. 오행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 오행의 목, 화, 도, 금수, 각각의 에너지의 특징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이제 다른 그 오행이, 어 다른 오행을 만났을 때 또는 뭐 같은 오행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어떤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세상을 한번 오행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오행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나무를 바라보면 목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목을 가장 목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죠. 하지만 나무가 목이다라는 것은 또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그 나무에는 물이 흐르고 잎이 있고 꽃을 피우고 또 흙을 통해서 그 에너지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러한 다른 에너지 요소도 있기 때문에 수 기운도 있을 거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적은 에너지는 금의 에너지가 금의 속성이 가장 적다고 라볼수 있죠. 그래서 물질을 볼때 어떤 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금속성을 보면 우리는 금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군을 볼 때도 이러한 오행의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이가 구성하고 있는 오행 에너지와 이런 그 서로 흐름이나 이런 작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직업군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그뭐 침을 놓거나 가위질을 하거나 이런 금속성을 다루는 그런 사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금기운 그러니까 금의 일간 또는 이제 금의 일간이 아니더라도 금의 기운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금속성을 잘 다룹니다 금속기운을 상하게 하는 그런 오행은 화의 오행입니다 예, 화극금이죠 그래서 화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금속성, 뭐 금속제품 이런 것들을 잘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 우리가 에너지, 오행의 에너지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어떤 오행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서로 작용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음, 굉장히 뭐, 조열한 구성이다. 그러니까, 화기가 굉장히 나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 정말, 수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좋다, 좋게 다좋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하기운이 너무 많은데 상대가 하기운이 또 많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안 했는데도 욕으로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짜증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먼저 잡게 되고 이것은 어떤 관계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는 그런 작용이 바로 이 오행작용에 의해서 그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명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행 공부를 하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알수 있는데 아주 가까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은어 그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내가 조금 필요한 오행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면 그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잘 이렇게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볼수 있죠. 이것을 또 우리는 궁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부 궁합은 서로의 뭐 정서적이나 신체적이나 이런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몸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훨씬 오행의 서로 간의 작용도 훨씬 더 깊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궁합을 또 많이 따지기도 하죠. 음 이런 경우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본다면 그서 부부 간에도 이런 그 오행의 작용이 서로 좋은 관계는 사실 이제 부부 궁합이 좋다. 뭐 속궁합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상반된 반대의 경우 서로 불필요한 에너지들 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부관계는 부부 성생활도 좋지 않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서로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에게 어 좋은 에너지들을 얻기 위해서 많이 또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이제 집에 가구를 들이거나 인테리어를 할 때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기도 하죠. 어떤 물질이 나한테, 어떤 에너지가 나한테 좋게 작용하느냐, 어떤 오행이 좋게 작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집은 어 나무로 꾸밀 것인가, 아니면은 또 대리석으로 꾸밀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그 내한테 맞는 그런 뭐 풍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나의 오행의 구성을 알면은 또 우리 주변에 뭐 인간관계나 풍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어떤 소리에 의한 에너지도 개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바로 이런 파장, 소리 파장을 나한테 좋은 그 파장을 갖기 위해서 또 개명하기도 하죠. 우리가 소리나 물질이나 또 인간관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에 어,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와 흐름이 잘 맞는 오행작용을 찾고, 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오행끼리는 그 에너지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의 작용에. 그래서 규칙은 바로 상생상극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흐름도를 보면은 이제 목, 화, 고, 금, 수 이렇게 해서 오행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흐름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화를 향해 있고 화는 토를 향해 있고 토는 금을 향해 있고 금은 수를 수는 목을 이렇게 해서 서로의 그 흐름을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방향은 바로 에너지를 생해준다 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목은 화를 생해준다 화는 토를 생해준다 토는 금을 생해준다 금은 수를 생해준다 수는 목을 생해준다 이러한 스로의 호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왜 상생이라고 할까 생해주는데 왜 상생이라고 할까라는 것도 도케이션 마커를 붙여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바로 목이라는 에너지가 화를 생하는 것은 어 화에게 어떤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화를 더 그러니까 불길을더 살리는 이런 것으로 생각 할수 있죠. 예, 그것이 맞고. 그런데 이제 목의 입장에서도 화를 생해 주는 그 행위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목이라는 에너지가 뭐 사용되지 않고 에너지가 활 용도 없고 그냥 고립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죽어 있다는 라 것과 같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해 줄때아 내가 살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화는 목을 통해서 또더 활활 다오르면서 살아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상생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해 주고 또 화는 또 토를 생해 주죠. 토라는 예, 것은 흙의 토에 에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흙토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화의 에너지가 흙을 살려준다. 사실 흙이라는 것은 온기가 없으면 죽은 땅이죠. 어, 얼어있는 땅은 그게 생물이 자랄 수도 없고 그래서 화기가 바로 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음, 그럴 때 화는 생해주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라 것을 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상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토는 또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주고 수는 목을 생해주고 또 목은 화를 생해주고 이런 형태로 에너지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해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작용을 볼수 있고 또이 작용이 생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더 극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하는 것은 생해주는 오행 그 다음 오행을 만나면 극하게 되는데 목이 화를 생해주는 에너지가 화가 없을 때 바로 이제 그 다음 토 토를 극하는 그런 에너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각 오행이 어 다른 오행을 만났을 때 생해주느냐 극하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 힘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하게 되고 화는 토를 생해 주지만 금을 극하게 되고, 토는 금을 생해 주지만 수를 극하게 되고, 수는 목을 생해 주지만 목이 없을 때 화를 극하게 되고, 금은 수를 생해 주지만 목을 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쓰는 것이 생을 해 주는 힘을 쓰거나 또 극을 하는 힘을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힘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극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상극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이제 극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에, 목은 토를 극하는 것이고 토가 목을 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누가 누구를 극하느냐, 이런 극하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극하는 대상이 이제 내가 극할 때 내가 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내가 상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상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생을 하거나 극을 한다면은 반대로 다른 오행에 생을 받거나 다른 오행에 극을 받는 것도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행이 생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극하는 것이 있고 또그 오행이 생을 받는 것도 있고 또 극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의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똑같은 오행, 나랑 똑같은 오행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형태의 오행을 만나서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게서 이제 오행의 작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아 m 프로아 m 프로가 여기에서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한다. 생한다라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내가 밖으로 끄집어내서 어 표출해서 준다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IM프로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웃풋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주는 대상 이 대상이 바로 아웃풋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목은 화에게 에너지를 주죠. 그러면 화가 어, 아웃풋에 해당이 된다. 목이 기준이 될 때, 목이 일간이 될 때, 화는 아웃풋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받는 것, 내가 생을 받는 것은, 어디에, IM 프로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받는 것은 인풋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목이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목의 일간의 일 경우에는, 수생목, 수로부터 생을 받기 때문에, 수가 바로 인풋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주는 대상 아웃풋이 바로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자녀에 해당이 되었고 내가 받는 나한테 생을 해주는 대상은 바로 어머니였죠. 그래서 인풋이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데 어 나한테 아웃풋이 있나, 내한테 인풋이 있나 이것을 찾아보면서 십성의 구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극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극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의 일간의 경우에 토를 극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토를 마음대로 해 보겠다 이것은 어떤 물상의 모습으로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헤집고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나무 입장에서 극, 흙을 극한다라는 모습으로 음, 이해해 볼수 있는데 이것은 극을 받는 입장과 극을 주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흙에 뿌리를 내려서 마음대로 내가 흙에 뿌리를 내리겠다 이것은 내 의지가 들어있고 이것은 바로 마켓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라 것은 바로 마켓 재성의 에너지죠 그리고 내가 극을 받는다 극을 받는다 라는 것은 두려운 거죠 화일간이 있다면 수로부터 극을 받을 것입니다 목 일간이라면 금으로부터 극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바로, 어, 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극을 받는다는 것은, 어, 내가 상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에너지죠. 조심해야 되고, 단칼에 내 가지가 잘려나갈까, 톱으로 나를 잘라버릴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두렵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극하는 대상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룰의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룰이 어 있는 사람은 내 구성에 룰이 있는 사람은 뭔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잘 따르는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관과 같은 오행이 있습니다 같은 오행을 만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오행의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목인 사람이 또 목이 있을 때에는 목의 힘이 일간의 힘이 더 일간의 힘이 더해지는 그런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파워라고 하고 또비경급제로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에너지 작용이 다섯 가지의 형태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아이엠프로가 정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화토금수 뭐 각각의 기준 일관이 되는 사람도 똑같이 나의 아이엠프로를 찾을 수 있지 ...입니다. 내가 생해 주는 대상은 output O이고, 내가 생을 받는 것은 input I이고, 내가 극하는 오행은 m a 그리고 나를 극하는 오행은 rule 그리고 나랑 일간이랑 같은 오행은 power. 그래서 I a 프로 O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